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스퀘어 스퀘어 실적 분석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스퀘어를 뭐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막 많이 띄우는 얘기만 하거나 저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019년 작년에 보면은 이거 예전 동영상에서 스퀘어 동영상 찍을 때 이야기했는데 이때 작년에 영업이익이 났어요. 살짝 살짝 영업이익이 작년에 났는데 순이익은 순이익은 엄청 많이 났어요. 그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지난 동영상 예전 동영상 이야기했어요 이때 사업매각 사업매각으로 일시적인 수익이다 그게 영업 영업 다음에 영업외 사업매각이 영업외로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엄청 많이 난 거죠 그렇죠 이거는 특별히 일시적인 수익이니까 의미 없다 이렇게 예전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2020년 올해 거 한번 볼게요 올해 거 지금 영업 손실이 났어요 영업 손실 살짝 났네요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안 좋은 상태죠 매출은 매출은 두배 이상 늘었는데 이거는 의미 없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매출은 올해부터는 비트코인 매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진 않아요 수수료에 대해서만 자기가 실제로 먹는 수수,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뻥튀기 되진 않는데 제가 미국 회계 기준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출 크기는. 그렇죠. 어쨌든 영업 손실이 낮고 작년 대비해서도 살짝, 살짝 약간 실망스러운 상태죠. 왜냐면은 코로나, 코로나 올해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죠. 스퀘어도. 왜냐면은 소상공인 위주로 주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소상공인이 다 이렇게 뭐문 닫고 코로나 때문에 폐업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올해 손실이 살짝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작년 대비해서도 오히려 더 낮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선방한 그런 영업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순이익 순이익 좀 보면은 순이익도 작년 사업 매각 대비해서는 아니지만 영업 손실이 났는데 순이익은 지금 21만 3천 엄청나게 많이 순이익을 냈어요. 이것도 살짝 조금 일시적인 수익이거든요 이따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 순이익이 왜 이렇게 난 건지 매출 쪽 잠깐 보고 갈게요 매출 여기 비트코인 쪽 450만 정도 되죠 그렇죠 밑에 코스트 볼게요 원가 이 비트코인 원가가 440만 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거래 수수료만 먹는 거기 때문에 남는 게 거의 없죠 한 1-2% 내외겠죠 이 비트코인 매출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매출에 관해서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가가 이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분기 걸로 볼게요 4분기거 이거죠 이게 메인 매출이잖아요 트랜섹션 베이스드 레버뉴 요게 메인 매출이고 그밑에거 구독 요거 두개가 메인 매출이죠 그렇죠 하드웨어 이거는 포스기 판매한 거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매료 작아요 금액이 의미 없고 요거 두개가 메인 매출인데 1번 2번 지금 메인 매출 트랜섹션 요거 보면은 살짝 늘었어요 거의 안 늘었어요 그쵸 그렇죠? 이... 이 6월달, 6월달 실적 발표할 때는 메인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4분기에 거의 안 늘었어요. 아무래도 겨울철 들어서 소상공인들막 폐업 많이 했잖아요. 올 겨울이 코로나 정점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지 않은 게 희한할 정도로 살짝 늘었어요. 요거 그렇고 구독도 거의 안 늘었죠. 44만 9천, 전분기에 44만 7천. 줄지는 않았어요. 살짝 늘었는데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 근데 전전분기, 전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성장주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보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성장이 거의 안 됐구나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 정도의 지금 매출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이 부분 1번, 2번 메인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스퀘어에서 가장 기대를 해야 될 거는 이두 개예요. 이거 두 개가 안 늘면은 스퀘어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대를 이번 분기 때 했었던 비트코인 매출도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어요. 전 분기 이전전 분기 대비해서는 두 배가 늘었는데 비트코인 매출도 많이 안 늘었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그 거래 수수료도 많이 못 먹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부분 넷인컴 순익 순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쪽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더익스펜스 이 가로가 인컴이죠 아더인컴 기타 수익이죠 기타 수익 전분기 별거 없어요 전전분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금액이 다 소소해요 당연하죠 메인이 아니고 기타 수익이니까 근데 올해 이번 분기 방금 실적반표한 그 기타 수익이 엄청 많아요 27만이에요 무려 기타 수익이 이게 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 분기에는 여기서 순이익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2020년 12월에 도어 대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도어 대시 작년에 상장을 했잖아요. 도어 대시. 다 아는 회사죠. 그 배달, 배달 앱 운영하는 그 회사. 유명하죠. 2019년에 사업 매각을 해서 일시적인 수익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 매각을 도어 대시에다 한 거예요. 사업 매각을 도어 대시에다 하고, 도어 대시 상장 전에 도어 대시의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 주식의 평가 차익이 276. 276. 그 평가 차익이 난거예요 도어대시 상장 했으니까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일시적인 수익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분기 재무제표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볼게요 이거 아까 도어대시 평가차익 아더인컴 이게 도어대시 상장하면서 평가차익으로 나온 거죠 이 부분을 빼면 은 사실상 순이익은 올해 마이너스가 난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수익이잖아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지금 손실을 낸 거는 맞죠. 사실 이걸 빼면 도 대시 주식 수익 일시적인 거 요거 빼면은 순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올해도 여전히. 그렇죠.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미국은 국제회계 기준을 안 쓰거든요. 미국 회계 기준을 써요. 그래서 제가 미국 회계 기준을 잘 모르는데 취지를 잘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상으로는 원래 이런 뭐 주식 평가 차익 이런 거는 일시적인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손익계산서 자체에 기재를 못해요. 이 순이익 순 순이 밑에다 기재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미국 회계 기준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수익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걸 기재를 못해요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헷갈리잖아요 왜 일시적으로 주식 수익 낸 거를 손익계산서에다 기재 기재하지 마순익 밑에다가 기재 기재하려면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회계 기준은 지금 여기다 그냥 기재를 했거든요 일시적인 수익을 이걸 빼면 사실상 순손실인데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잖아요 어? 올해 이익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이 부분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 있어요 다만, 다만 이제 코로나가 곧 종료되니까 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이 메인 매출 첫번째 두번째 트랜섹션 그리고 구도 이 부분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았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확실히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에 비트코인 정점 이었으니까 올해 2021년 들어서 비트코인 정점 이었으니까 이 부분 비트코인 매출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제 4분기 분기 평가를 총평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스퀘어가 성장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거의 전혀 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 성장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하지만 코로나 대비해서는 선방했다. 매출이 줄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확실히 서프라이즈는 맞죠. 하지만 이 서프라이즈 안에 도대시 주식 평가 차익이라는 그 일시적인 수익이 숨어있다. 그렇게 정리를할수 있어요. 그러면 은 조금 전체적인 총평가를 내리자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식 다 아시겠지만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170밀리언 추가 매수를 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매출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후에 성장성이 확실히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인데도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